안녕하세요 감성하우스 이재원 과장입니다 어, 저는 오늘 신현 3리에 위치해 있는 복층형 타운하우스 소개를 시켜 드릴 건데요 어, 신현리 같은 경우에는 분당이나 서울까지 자차로 굉장히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이나 분당으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 많이들 찾으셨던 지역이에요 요즘에는 수직형 타우나스나 복층형 타우나스가 굉장히 분양이 많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타우나스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이제 새로 오픈한 이곳 같은 경우에는 외부 공간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복층형 타입에는 앞쪽으로 잔디마당도 있고요. 뒤테라스도 나오고 복복층 타입인 경우에는 이제 계단을 조금 올라가셔야 되지만 조금 더 넓은 면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오픈형 구조로 나왔기 때문에 거실에 있는 개방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시고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